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장 인기 있는 롤렉스 라인 중에 하나인 데이토나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시면 케이스는 18K 옐로우 골드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초식의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쪽은 건판이고요. 그러면 전체를 살짝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로코다일이고요. 크라운이 이중 잠금장치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여러 가지 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달 가죽에 이렇게. 이렇게 트리플 락입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있는 건금통이란 뜻이죠. 옐로 우 골드인데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엄청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롤렉스 레퍼런스 넘버 116518이고요. 18K 옐로우 골드입니다. 그리고 베젤의 크기는 40. 말씀드렸다시피 트리플 락이고, 최대 방수는 100m, 최대 파워 위저브는 이 안쪽에 있는데, 72시간입니다.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크게 빨갛게 돌아가는 초침처럼 보이는 이게 크로노 그래프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초침은 6시 쪽에 60이라 써 있고요. 30은 30분짜리. 그리고 9시 쪽은 12시 자를 나타내는데 위에는 스타터와 스탑이고요. 돌려서 여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래는 리셋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다연 다음에 누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 이 초침이 크로노그래프랑 연결이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멈춰 있습니다. 방금 눌렀죠? 하지만 6시를 보시면 진짜 초침은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이렇게 큰 초침은 다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요 다시 멈추면 이게 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돌려놨는데 12시부터 거의 5시간 동안 돌려놨는데 한번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이 초가 좀더 멀리 간 다음에 리셋을 할까요? 누르고 스타트와 스탑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래를 누르면 리셋이 되는데 봐야 될 초침은 큰 초침 그리고 30분짜리 그리고 9시에 있는 1시간짜리 이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시면 초침 30분 이렇게 1시간짜리 12시간을 체킹할 수 있는 1시간짜리가 모두 리셋이 되었습니다. 다시 스타트를 누르면 다시 가고요 크로노그 헬프키는 이것저것 여러가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제시 직거래소 였습니다 짠